자두 번째 학습관리,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짧은 시간, 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 이거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오늘 지금부터 소개해 주는 내용은 이미 검증된 방법이고 누구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면 은 당장 다음 시험에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효과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고 중위권 학생들이 바로 상위권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 다음 시험까지 뭐한 3, 4개월 남을 수도 있고 6개월 남을 수도 있죠? 그 안에 그 정도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자신해요, 선생님은? 자,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먼저 파, 파악을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가 있죠? 선생님생각하건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할 일은 많고 막 해야 할거 엄청 많아 시간은 없어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해도 잘안돼자왜 그럼 도대체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냐 어, 부모님들은 미쳐 모를 거야 근데 선생님 잘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도 물론 참여야 해 되고 뭐프로 학교에서 무슨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창의 체험 활동 또 운동도 해야 되고 학원에도 다녀야 되고 시간이 진짜 너무 없는 거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결국은 이 시간이 없다는 문제인데 저 문제의 근원은 뭘까? 저 문제의 시작은? 자, 문제의 시작은 선생님이 분석하건데, 과도한 학원 의존이에요. 자, 여기서 과도한 학원 의존이라는 건 뭐냐면, 학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10시, 11시까지, 뭐 12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오는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동형 선행학습. 선행학습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제가 붙었죠? 여기도 과도한이란 전제가 붙었고 수동형 뭐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남들 다 하니까 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내년에 배울 거 올해 배우는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도 배울 거야 학원에서 또 요점 정리 해줘 어 시험 전에 다시 총총 복습 해줘. 그러니까 반복을 그렇게 한다는 걸 처음부터 아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이 문제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야. <웃음> 되게 웃기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라거야이 공부는 뭐예요? 진짜 공부. 진짜 공부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를 진짜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처음에 잘못된 정보로부터 저게 시작돼요. 저 잘못된 정보의 근원지는 어디죠?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이라는 것은 사업체예요. 그죠? 네. 사업은 뭐요? 돈을 벌려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예요. 안그럼 망하니까. 네. 자, 그래서 학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원 다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 당신의 자녀 망친다. 좋은 대학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B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C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야 학생들이 어, 겁, 겁먹어가지고 와서 돈 내고 수업 들을 거 아니에요. 수학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그냥 시간 쏟다 보니까 시간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학습에 어떤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하고, 국영수는 잘하는데 다른 사탐은 잘안 되고. 자 그래서 학생들을 학원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만들어져요. 자 다시 반복됐어요. 아니 공부하러 학원 갔는데 왜 공부하지 않는 학생? 그거 학원에서 하는 게 실제로 온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 표를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는 설문조사에 상위 1% 이내의 학생들은 아니요? 노예요, 0%예요 근데 하위권으로 갈수록 어, 진짜 도움이 되고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 이 표의 의미는 뭐냐면 공부를 실제로 정말 잘하는 애들은 학원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학원에 절대 몸 몰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간을 다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학원에 뭐 예를 들어서 어, 두세 시간 갈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와서 스스로 복습하고 스스로 공부해요. 정리해요. 자, 그게 안 되면 학업이 학습이 아닌 걸이 친구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짱 다 도루목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어떻게 학술안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되게 할 것인가 실제로 학습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다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습을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습의 단어를 잘 봐봐요 학자는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입력에 해당돼요 이제 그걸 뭐 학교 수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학원 수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반쪽이에요 네. 나머지 반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습에서 이 습은 뭐죠?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걸 말해요 이두 가지가 병행될 때 그때 이제 학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쪽 발휘하는거 있는 거라니까 죽어라고 돈 드리고 어 시간 드리고 부모님 아까운 그 정말 그 돈을 학원에 다 쏟아 부으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야.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만 하고 있단 말이지. 학원 가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 엄청 잘 풀어요. 어우, 진짜 잘 푼다.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선생님이 잘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야? 집에 와서 해보려면 안 되지? 이해는 다 됐는데 안 되잖아. 영어 독해 선생님 되게 잘해. 그 선생님 잘하는 거지. 왜 선생님 이 잘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 그 방법을 알았으면 집에 와서 내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학습이 완성된다고요. 시간을 이렇게 하면은 학습을 하면은 내가 시간을 더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더 드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성적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공부하는 방법. 지금 학원에 의존해서 어, 그냥 떠먹여 주는 거잘 그냥 대충 소화해 갖고 성적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대학교 들어가면 다 뽀록나요. 다 들통나요. 안 돼, 대학교 가서는. 내가 알아서 공부해야 될 목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가서 안 되니까 요즘에 대학가서도 뭐지? 과외를 한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 내 스스로 공부하는 실제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대학가서 버틸 수 있다니까? 어, 부모님이 엄청 부자야. 그래가지고 대학가서도 뭐 1대1 과외선생 붙여줘갖고 레포트 쓰고 뭐 공부를 했어, 다행히. 그래서 학점도 잘 받았어.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어.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는 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제. 대학 가서는, 거기 가서는 과외할 수 없거든. 아무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간 입사생들 중에 3분의 1 1년 만에 고만둔대잖아. 그 요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떨어지는 30%가 고만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량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 해볼 수 있어요. 가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 거야.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큰 거야. 버티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만두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다 알겠는데, 이론적으로 다 알겠는데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여기에는 없겠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없겠지만.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만사제 지켜놓고. 그럴 수 있죠. 뭐어 어떡하죠? 자, 우리 학생들의 직업은 뭐냐면 은 공부하는 거 현재로서는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타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듯이 우리 학생들의 지금 명백한 직업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식을 습득해서 단지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고 라 생각하면 은 스스로 좀 비참해질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고요. 내가 직업인이라면, 직업이 공부하는 거라면, 이 공부라는 이 프로젝트를, 어,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잘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고, 그걸 잘 소화해 나는 훈련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직장에 가서도, 대학에 가서도, 사실 모든 게다 똑같은 논리예요. 공부라는 방법만 바뀌었을, 공부라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회사가서 일하는 논리도 똑같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해내면 회사가서 잘할 확률도 커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것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줄게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편인데 어, 숲속에서 곰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래게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그 깜짝 놀래는그 감정 전에 먼저 근육이 위축되는 현상이 아주 순간적이지만 먼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래서 근육이 이렇게 막 수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먼저 근육이 먼저 반응하고 그 놀란 그 근육에 붙이는 명칭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숲 속에서 어, 갑작스러운 위협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은 이게 좀 어렵지만 자율신경적 자율신경적 흥분과 골격의 반응이 먼저 일어나며 우리가 정서로 경험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의 그 반응에 붙여준 명칭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선생님이 왜 설명해주냐면 말해주냐면 공부하기 싫다 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먼저 공부해버리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 싫은 감정을 억누르고 한시간인두시간 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예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책상에 안 앉아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고 공부... 아, 아예 시도도 안 하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거죠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진다니까 성적도 오르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책상에 안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 간증이 이거예요 모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많이 들어봤죠 이거? 네. 예습 복습 잘한다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교과서 위주로 한다 이게 30, 40년 전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그때도 뉴스에 나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앞으로 30, 4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네, 네. 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따라, 따라요, 보통? 네. 이거 안 하죠? 네. 왜 그럴까?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명백한데 그렇게만 하면 누구라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자,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그러면은 잘하는 방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죠 그래서 는안 되잖아. 그래서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잘내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저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고요. 원리와 맥락을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응용력을 확장한다는 거예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비록 내가 실제로 배운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은 학원에서 가르쳐 준것 그리고 어, 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는 풀 수가 없어. 딱 고개 나와야 돼. 어, 최소한 비슷한 게 나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고득점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 먼저 수업 시간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예요.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최대의 효율을 얻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하자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부터 이제 메인 중요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부제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공부하면서 상위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진리예요. 어, 지금부터 말하는 방법은. 근데 굉장히 쉬워요. 여기 당장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성적을 몰라보게 바꿀 수 있어요.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건데, 자, 지금 뭐 되게 어우, 저나 저렇게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순서대로 선생님 설명해 줄게. 먼저 수업 예습. 수업 예습은 음,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도 한 과목당 1분도 안 걸리게 할수 있어요. 물론 시간을 더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런, 그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배울. 범위가 어딘지, 그리고 제목이 어딘지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거, 교과서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거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한 과목당 1분도 안 걸리겠죠? 그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플래너가 있으면 여기다가 실제 뭐 시간표도 다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별로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건 뭐,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는 게 영어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꿈나라 헤매는 게 아니라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을 전력을 기울이는 걸 집중이라고 얘기해요 이 탁구 선수가 탁구 치면서 딴 생각하지 않잖아요 온통 공에 집중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자, 그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졸아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려면 죠그 저녁에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의 상태로 또렷한 정신으로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집중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이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필기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내 언어로 바꿔서 유학하고 유학해서 잘 이렇게 메모하는 것 어, 메모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아는 부분에 뭐 일타 강사라고 하던데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 볼펜이라도 쥐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확연히 다르더래요. 아니, 뭐 필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볼펜에도 쥐고 있는 학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쥐고 있으면 필기할 확률이 크겠죠. 근데 그 전에 쥐고 있다는 것은 뭔가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기구를 놓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은 등받이에 등 붙이고 그냥 감상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성적에 극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그 태도, 필기하는 자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필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수업을 살리는 적극적인 경천법, 액션 필기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미래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필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미래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필기는 뭐냐면 막연한 미래, 다음에 이제 시험 볼때 어떤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거라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저녁에 복습할 때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떠올릴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이게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어? 그러면 이 상황을 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저녁 시간에 내 노트 필기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잘 떠올리,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수업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거야. 장소적 특징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그런 특징, 어, 뭐좀 머리가 좀없고뭐 어떻게 어? 뭐 그런 거. 왜냐하면 그런 거부터 생각 나거든. 오늘 봤던 영상 그런 거 있지? 그거부터 생각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억의 단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농담, 유머 그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한 필기,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메모해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핵심 요약, 중요한 것, 이해하지 못한 것, 강조한 것. 그런 거, 생각, 느낌, 내 생각, 내 의견.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기억을 떠올릴 때 필요한 것을 미리 질문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필기를 하는데 그거를 액션 필기 혹은 입체적 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필기는 가능하면 파란색으로 하세요 까만 텍스트가 다 되어 있잖아 프린트물이든 뭐든 거기 왜또 까만색으로 하냐고 파란색으로 하는 게 눈에 띄고 기억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필기까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후 즉시 복습. 이거 해요? 수업, 수업 후에 잠깐 다시라도 한번 봐요? 뭐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사실 다시 말할게 습관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1분도 안 걸려. 여기 뭐 55초라고 했지만. 그 1분 내에 뭘 하냐면 어, 전체 수업의 히 스토리를 파악하고 선생님이 강조한 것, 내가 몰랐던 것, 헷갈리는 것, 외워야 될것 이런 거를 나만의 어떤 기호로 쭉쭉쭉 어, 표기해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한번 쭉쭉 해보는 거예요. 그거,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눈에 익히고 뭐 외워야 될걸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어, 나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일 저녁 복습이에요. 저게 이제 아까 말한 스스로 학습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시간에 엉뚱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부족한 거 보충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그 시간에 이제 주로 해야 될게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자, 당일 저녁에 복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음 먼저 그냥 백지에다 해도 돼요. 어 프린트물이나 교과서를 먼저 펼치는 게 아니라, 아 중요한 포인트는 다 덮어두고 내 기억에만 의존해서 첫 시간부터 복구를 해보는 거예요. 뭐 배웠지? 과목이 뭐였지?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배운 게 뭐였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 키워드를 기억, 기록해보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잘 기억 안날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금방 그렇게 망각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억을 해내려고 노력을 해봐요. 자 다시 한번 이거를 해 볼게요 한 과목당 한 1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순서가 교과서나 노트를 펼치기 전에 수업 시간과 필기노트를 생각하면 생각난대로 키워드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날 듯말 듯한 지점에서 골몰해 보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냥 바로 포기하지 말고 막 진짜 짜증이 폭발할 무렵까지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생각이 잘안 나는 거야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짜증 폭발 할 무렵까지 노트표기, 그 다음에 공공학부터 빨간색 체크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이 복습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무슨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했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복습한다고 필기 그냥 표면은 어, 별 효과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팩트, 충격이 가해질수록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기억이 더 또렷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소개한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먼저 반드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절대 학원에 다 헌납하지 않아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데 그 중에 일부 시간을 하루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하는데 어뭐 필기한 거를 지우고 다시 복구를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를 불러다가 내가 한번 강의를 해 본다거나 뭐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하더란 말이죠 두 번째 이제 일주일에 복습 저런 거는 이제 적절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험 전에는 당연히 복습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수업 예습도 당연히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 당연히 또안 해요. 필기 할 생각도 안 하죠. 이런 거왜해요 그냥 학원에만 가서 학원 수업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어, 제대로 그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학원 수업도 그냥 듣고만 마니까 다 거의 소실된 상태에서 시험 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요 밤새면서 근데 겨우 시험 전에 그냥 뭐 6, 0 6 70% 7, 80% 복구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 개고생을 하고 근데 지혜롭게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따라서 어 이미 한 그날 저녁에 한 80% 정도 기억을 유지한 상태로 다시 쭉 가요 그죠? 시험 전에 이미 한 80, 6 70%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금 더 보완하는 거야. 보충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시험시험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부를 잘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어, 저 진짜 머리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예요. 그거는 실제로 어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과학적으로 20%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죠? 그러면 나머지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그 방법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 방법이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 간헐적인 재반복을 통해서 기억을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굉장히 중요한 편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건데 하루 지나면 기억이 이렇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면 이렇게 제로 베이스로 가요. 근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복습을 해주면 기억이 저렇게 유지, 유지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하죠. 우리가 선호하는 쉬운 방법이 수업 듣기, 읽기예요. 그러나 효율이 저렇게 저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죠? 근데 이, 이 방법의 특징은 뭐예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학습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렵게 공부할까를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연습하고 남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아는 걸 한번 표현해보고 글로 요약해보고 그런 식으로. 근데 효율이 떨어진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쉽게 공부할까?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어떻게 쉽게 공부할까 하는 게 뭐죠? 학원에 가서 그냥 멍하니 선생님 그 연극하는 거, 쇼하는 거 감상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도 되고 저라도 뭐라고 안 하고 돈 냈으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어, 선생님이 그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나가는데 어느 분이 쫓아 나오면서 선생님한테 그래요 야, 선생님 지금 말, 말해주신 말 그런 방법대로 자기 딸이 공부를 해서 어,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포기했는데 고3 때부터 시작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요즘 입시 체계가 고3 때 10시 갑자기 열심히 갖고 포기했던 애가 대학 들어가요? 그안 되죠. 어 근데 이 학생은 됐어요. 실기 쪽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을 거예요. 워낙 실기 쪽에 능력은 좋고 그다음에 학업이 약간 좀 받쳐주고 그 성적 향상 효과가 눈에 보이게 뚜렷했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게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도 깜짝 아 학교에서도 깜짝 놀라고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 준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은 고3 때 친구와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런 템플릿을 구해가지고 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학습 계획을 하고 공부를 했고 그걸 또 친구와 비교하면서 서로 자극 받으면서 한해 동안 열심히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좋은 성적 향상 효과를 얻었고 그래서 수시에 그게 통했던 거죠 학생들 이런 그 학교에서나 이런 그 플래너 시간 관리 도구를 쓰고 있어요 이런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시간 관리 할수 없잖아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잖아 그 방해 요소가 너무 많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는 이런 아날로그 도구예요 이런 거 문방구 가면 쉽게 살수 있어요 돈도 얼마 안 해요 그냥 선생님이 개발한 건데 꼼스라는 플래너인데 저렇게 그 일산에 있는 어, 모 고등학교 학생이 이게 중3 때 자기가 했던 건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성인용이고 제가 어, 성, 학생용 플래너를 이게 그건데 그걸 줬더니 거기에다 이렇게 다시 잘하고 있어요. 근데 0.01%의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하니 잘하지 못, 잘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대학 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아마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쓸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최고의 경쟁력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관리와 할일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학습관리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 안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관리를 잘해서 남는 시간을 확보해서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독서와 글쓰기예요 우리 학생들은 보니까 책을 그래도 제법 많이 읽네요 아, 좋은 책을 잘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고 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남는 시간에 책 읽기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운동하기도 너무 중요해요 운동 그게 학업을 해치거나 학업에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 오늘 배운 게 뭐죠? 다 잊어버려도 아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구나 어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게 시간이구나 한정된 자원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좀 효율적으로 잘쓸수 있을까. 연구하고 오늘 결심한 거한 가지, 두 가지, 어, 실현,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러면 충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선생님 믿어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나 못 듣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잘 소화하면은 인생에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둘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때와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견뎠어요. 거쳤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성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시간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고 좋아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곧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예. 예. 조금만 지나, 이 신호등 바뀌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시간도 올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